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사무직이라고 고지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1-6874 나 대법원 2012-7380 다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망인은 2008년 초경 망인의 형인 지가 운영하는 LG전자 냉난방기 대리점인 H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재관리, AS상담, 에어컨 설치 및 정비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는 이사보 봉계약에 적용되는 직업분류표상 상위급수 2급에 해당하는 전기, 냉난방 장치의 설치 및 정비원에 해당하는 사실 왕인는 H에 입사했을 당시부터 사무실에서 하는 자재관리 외에 공사 현장의 자재납품, 현장 직원들 감독, 배달 등의 외근 업무를 하였던 점 H 대표이사 G도 2009년 8월 3일 분다서를 작성할 당시 망인의 주업무는 AS이고 부수적인 업무는 가정용 에어컨 설치라고 답변한 점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에도 망인은 에어컨 설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H가 2008년 3월 14일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직장인 보험을 가입할 당시 H에서 사무직 업무만을 하는 자는 위험등급 A로 가입되었음에도 망인의 직무 내용은 전기 냉난방 장치 설치 및 정비원으로 위험등급 C로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H에 입사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 시까지 계속하여 냉난방 장치 설치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A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중 알리 의무 제 1항 질문 중 피보험자의 직업을 묻는 취급업무란에 사무직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망인의 직업이 기타 경영지원 사무직 종사자로 분류되고 상해급수 1급의 보험료가 산정된 사실. 이사건 보험계약상 기본계약 및 상해사망 추가 보장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이 각 5천만원인 경우 기본계약 보험료는 상해급수 1급인 경우 8,500원, 2급인 경우 16,500원이고 상해사망 추가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상해급수 1급인 경우 7,000원, 2급인 경우 14,000원인 사실 피고는 2009년 10월 12일 원고A에게 망인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으므로 별지기재보험약관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건보험계약을해지한다는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09년 10월 14일 원고A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과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이른바 중요한 사항으로서 별지기재 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서면에 의하여 망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망인이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업무로 인해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사무직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의 경위에 비춰보면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냉단방 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 다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 모집인 K가 원고 A에게 서면에 의하여 취급 업무를 구체적으로 물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상 피고에게 직업을 잘못 고지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한다는 설명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피고에게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